제 기억으로는 동근형을 막아달라고. 아, 네네네. 네네, 감동이 부탁하셨는데. 근데 룸메이트. 네, 근데 네. 그 도움이 당장. 된다는 운동을 하면서. 네. 진짜 해서 동근형한테 결론적으로 한 30을 주셨는데. <웃음> 팩트는 30을 줬다. 이건데. 네. 그 모습. 네. 선배로서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연습하는 그 모습에. 네. <웃음> 네. 인정으로 갔습니다인앤아 <웃음> <In and out. 웃음> 오펜스 리바운드 15초 남았고요. 현중 대표. 바깥으로 많이 쓰라고. 감정 생각해봤다가 스텝백 네 미스 나왔고요 어펜스 리반 놓쳤고요 갑니다 왕년에 현중선 형이 저기 생각스러 내가 뭐썰 하나 풀어주면 현중이 형은 네. 진짜 마지막에 은퇴하시기 전 시즌에 네. 진짜 발목이 안 좋으셨어요 아, 네. 진짜 발목이 안 좋아서 네. 운동을 진짜 못할 정도였는데 네.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 경기가 육강플레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여서 네. 현중이 형한테 이제 제 기억으로는 동근이 형을 막아달라고 아, 감독이 부탁하셨는데 근데 룸메이트 네, 근데 네. 진짜 정말로 한그 게임이 한 2주 전이었는데 네. 2주 동안 진짜 쉬지 않고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그 도움이 3점. 된다는 운동을 하면서 네. 진짜 해서 동근이 형한테 결론적으로 한 3점 주셨는데 <웃음> 팩트는 30을 줬다, 이건데, 네. 그 모습. 네. 선배로서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연습하는 그 모습에. 네. <웃음> 아마 그성준 대표님, 샤워실에 들어가면 수술 흔적이 되게 많아요. 꼭그 왕자의 게임에서 한판 싸우고 들어온 사람처럼. 네. 뭔가 온갖, 온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쳐다보고 있거든요. 쳐다보고 있어 네. 자격이나, 역시, 양반 아니셔가지고, 양반은, 아, 양반은 못했습니다. 네. 12초! 해결사 역할을 해보려고 했는데, 안 됐습니다. 탭! 와우! 와우! 와우! 와우! 와우! 저렇게 해서 양동건한테 삼질동. 저 표정이에요, 저 표정. 저 표정이에요. <웃음> 자기가 만족해 하고 있어요, 지금. <웃음> 현승님 만족하고 계세요, 지금. 더블팀 내려갔다, 가자. 맥주샷. 맥주가좋았습니다 어, 어 저런 센스. 근데 솔직히, 응. 어. 방울, 방울. <웃음> 나이는 못 속인다는 게, 지금 나이는 못 속인다는 게, 어, 어, 어제, 뭐 하신, 어제 뭐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. <웃음> 현중 대표님 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약간 스킬이 좀 늘어난 것 같죠? 아 굉장히 늘어났죠. 네. 굉장히 단순한 분이셨어요. <웃음> 와우, 네, 기아 현중이 형의 플레이스탈을 평가하자면 옛날 왕년에 잘 나가실 때는 네. 어, 좋게 얘기하면 센스 넘치는 플레이 어. <웃음>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얌생이 같았죠. <웃음> 네, 남이 가, 같은 팀인데도 되게 얄밉고 네. 10초 나왔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안 때리는 것 같지만 오류로 다 때리고 계셨어요. 네, 현중이 형 말로 선수들 얘기를 잘 들어주는 선배로 유명했어요. 아네 네. 지금도 그런데 말은 네. 잘 들어주세요. 네그 <웃음> 말은... 듣기만 해요. 말은그 네. 해결해 을주려고 <웃음> 움직이지 않으시는데. 아 요즘에는 좀 해결사 역할을. 아, 아 요즘 요즘 더 아. 아. 이제 화섭의 대표가 어. 되셨으니까. 아 네. 네. 많이 바뀌셨어요. 그래서 제가 컨텀 <웃음> 하시고 나서도 네. 굉장히 섭섭했던 <웃음> 게 하나 중에 하나가 <웃음> 네. 필요할 때만 연락. 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 수능형밖에 안 계시니까 수능형밖에 <웃음> <괜찮아요. 웃음> 네, 안 계시니까 아 그래 이렇게 그 선수 출신인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야 우리 김현중 대표님도 같이 욕도 좀 하고 해야지 아, 네,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현중형이 여기서 보면은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다 <웃음> 어, 그래요 맞죠 네, 제가 오는 경기 지금 못하고 있지만 너무 과대평가 되지 않았나 원래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 자기가 미안했다고 하는데 어, 때는 없었고 그냥, 그냥 당연한 듯이 어. 넘어갔었는데 <웃음> 리버스 레이 업! 미스! 어! 팁! 와우! 16대 9! 한 점! 지금 한점 필요합니다 게임 포인트 <웃음> 이런 드리을 거의 못 쳤거든요 그렇죠 네. 네. 스킬 하면서 많이 늘었죠 네. 자 여기 와이드 오 베이스 라인 점퍼 포 게임, 인 하우스. 미스 됐고요 어픈스 리바, 14초 리 테이핑 어떠세요? 어, 어 괜찮아요? 네, 네. 왼손을 던져 들어겠는데 유튜브로 해서 배운 거예요. 테이핑. 어, 네. 된거아요 저번 주에 이 손가락에 어 살짝 손가락이 살짝 부러지셨다고. 아, 살, 살짝이라고는 아니고 그냥 살짝 은거 같은데 뭐 어디 가서 어느 정형외과가 가지고 진단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러졌다고 합니다. 자 시작합시다. 우리.